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카메라인 알파 640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언박싱 이라든지 리뷰를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언박싱 리뷰도 많이 하셨고 저는 이 카메라를 1인 미디어 하는 사람으로서 왜 사게 됐는지 에 대한 장점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트로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제가 6400원 사게 된 첫번째 이유는 녹화 제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니콘 이라든지뭐 캐논 그리고 뭐 파나소닉 gh 계열을 빼고는 30분 녹화 제한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소니가 이번에 풀프레임도 아닌 중급 기종에 30분 녹화 제한을 처음으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제 메인카메라 알파7 마크3도 이번에 4월 달에 있을 펌웨어 때이 녹화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제발 풀리기를 빌면서 제 녹화제한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뽑았습니다 녹화제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녹화제한은 뭐 혼자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투캠을 쓰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하나 캠을 고정해놓고서 하나를 들고 다닐 때그 고정해놓은 캠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간혹 열심히 찍다 보면은 그러면 가보면은 녹화가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중간에 유실된 부분은 투캠을 사용을 못하니까 굉장히 아쉽죠 근데 이 카메라는 녹화 제한이 풀리면서 긴 시간 동안 투캠을 운영을 할수 있는 장점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카메라를 사게 된 가장 큰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카메라가 사진작부보에 IAF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파7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여기 는휠 베이스의 중앙 버튼을 눌러야지 IAF가 먹었어요. 그런데 알파6400은 반 셔터만 눌러도 사람의 눈을 인식하면 바로 i a f 작동이 됩니다. 이게 엄청 좀 간단해요. 저는 사실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누른다는 것 자체가. IAF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정말 좋다고 사진적인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눈에 초점이 가장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점을 뽑고 이 카메라를 사진용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카메라의 프로세싱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같은 등급의 카메라인 알파 6300, 6500 모두 다 유튜버 분들이 해하는 내놓으셨던 짧은 배터리 시간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케이지 위에 보조 배터리를 장착해서 충전을 공급해서 긴 시간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녹화제 안에 걸리기 때문에 긴시간 촬영하기 어려웠던 거죠. 흔더로 배터리로도 1시간 이상 촬영할 수 있게 프로세싱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째 이유도 굉장히 이 카메라를 사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수적으로또말씀드리는이 카메라의 장점은 소니 유저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니 카메라는 다 메모리 슬롯이 있는데 바디 메모리 슬롯이 3개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알파스븐 마크3는 바디 슬롯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 정자슬롯로 4개에서 총 6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바디 슬롯 3개, 메모리 카드 4개에서 총 7개 의 저장 슬롯이 있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S로그, C네, n 여러 가지 PP나 아니면 다른 설정들 값을 다양하게 저장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개, 세 개, 한 개가 무슨 큰 차이냐고 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면 C네 n 포. 뭐, 시네2, 뭐, S로2, XO3, 저장하고 있는 값이 그때그때 좀 달라서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저장 슬롯이 짧고, 그리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해놓으면, 메모리 카드 포맷을 하면 같이 설정 값도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혹시 안 날아가게 하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640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왜 샀는지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녹화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같이 두캠 이상 쓰실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카메라는 살 값어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니의 s 로그를 쓰면서 두개의 카메라를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격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요즘 중고나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6300, 6500에 중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6 4 0 0의 등장인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저잘쓸 거고요 여러분도 혹시 세컨 카메라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6,400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